지금 나를 진짜? 위해 이렇게 해 주는 게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런 옷어때도거나이어나 <웃음> 샀어. 우와. 실제로. 나 진짜 이렇게 생긴거 샀어. 이렇게 생긴 거 있어? 나 힘없었지. 아니, 이렇게 깡말라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입으는데. 내가 살 어지게 쪄 가지고 아니, 아니 배고파? 뭐 먹자. 뭐 시켜 먹찮나 나 내일 일찍 촬영 있어가지고 절대 안 먹어. 절대. 연주 뭐 먹어야 되지 않겠어? 그냥 부기차만 먹고 여우팀만 먹고. 어. 와 아, 그게 자는 돼? 네. 배고프지 않아요? 데이트아니요 네? 그냥 말하고? 배고프지 않아요? 어. 아니 아니 뭐못뭐뭐 시켜 먹으려고 하. 했는데 연주가 내일 촬영이 있대. 나나나나안 먹어. 난안 먹어. 먹고 싶어. 나너 다이어트. 다 해야지 너. 너. 아니 내일 촬영이서 그리고 부는 안 돼. 지금 먹고 있는 건 뭐야? 내가 시키면 또 먹을 거지. 아니 아니야, 나 이거 딸기 주스인데 이건 진짜 배 채우려고 일부러 먹는 거야. 아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먹어뭐 그런 걸 어, 먹어. 나 나. 어, 밥을 그러니까 밥 그러니까 밥있는 시켜야 될것 같아요. 없어요. 그럼 내일 내일 촬영 끝나고는 먹어? 안 먹어? 왜? 자기 인생 역대 최고의 몸무게를 찍었 다이어트 해야 돼. 언제까지 하려?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몸무게 나올기 때까지. 그러면 그때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뭘것같아 아무래도 음, 일단 어, 영둥이가 생각하기에는 왜왜 <웃음> 왜, 왜? 영둥이가 생각하기에는 뭐 마라탕 이런 게 아닐까? 어 마라탕 맛있다. 마라 샹궈 먹고 싶다. 마라 샹궈 좋지. 옛날에 한번 먹어봤잖아. 그리고 준호가 생각하기에는 영둥이를 먹고 싶어하지 않을까? 아나 우슬이 먹었다고. 언제 저런 멘트를 해? 야 일주다 <히트다>, 일주. 히트. <웃음> 날짜를 잡자! 아니 뭐, 언제, 그래. 언제까지 할 건데? 다이어트는 일주일 동안이라도 일단은 식단 조절일 아, 근데 건가요? 원래 다이어트 할 때도 하루는 치팅돼 있어도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오늘 금요일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먹는다 금요일에 먹, 먹자 아, 잘 먹었나고? 어, 그래서 적어두게 그러니까 행복한 상상하면 좋으니까 어, 어 맛있겠다 뭐, 뭐, 마라탕 뭐? 마라탕? 어, 마라탕? 매, 매, 메뉴를 정해놓자 또또 어. 또? 또, 또? 오 쭈꾸미 응. 쭈꾸미 어, 내가 쭈꾸미 깻잎에 이렇게 날이차이랑 싸먹어서 들어와 그거 진짜 어, 맛있는데 미안한데 쭈꾸미는 안돼쭈꾸미안돼 어. 내가 별로 안 좋아 찜닭을 말해줘 기가 귀여워 누나가 먹고 싶었던 거 아니었어요? <웃음> 딱 세게 말해줄게 찜닭 이런 거안 먹는데 응. 리플에서 응. 이제 응. 되게... 응. 리필 찍으면서 두집 갑자기 아... 가끔씩 내가 원하지 않았던 시켜 먹을 때 개맛이 개이단 개 말이야? 너 음, 아 음. 요건 사줄게 그러면 음. 아, 요건 그래? 내가 사줄게. 아 그래? 오, 아 진짜? 아나 요즘, 음, 뭐 아, 요즘 피자 햄버거에 빠졌거든. 아, 오, 수제버거. 나 수제버거 진짜 좋아. 수제버거. 아, 수제버거. 아, 가 요즘... 고기로 되 있어. 완전. 아나 요즘 햄버거 진짜 좋아.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목소리> 맛있겠다. 이렇게? 아침 수제버거, 점심 마라탕, 저녁 찜닭에 맥주. 야 어때? 어때? 어때? 어때? 너무 좋아. 후식. 와. 아 후식, 후식. 디저트? 맞네, 맞네, 맞네. 후식까지 골라야지. <목소리> 요즘 그거는 딱 먹고 싶어. 설빙 인절빙 빙수. 고등학생 와, 그거 그거 그래. <웃음> <그거> <웃음> 아 고등학생 때 간다 알지? 진짜 오 그냥 진짜 그거 먹고 싶어. 아 진짜 오랜만이야. 그근본이근본이에 근본. 배달도 잘 되더라고. 이거 할까? 뭘요? 어? 진짜? 다음 주 금요일에? 오늘도 금요일이잖아. 다음 주 금요일로. 그 지금? 어그 지금 먹잖아. 어? 천명란이네. 어? 뭘 미뤄? <웃음> 어? 잠깐만. 그러니까 너, 연주가 나는, 오늘 못먹는데나아무안 먹어. 안 먹어. 내가 제이도 아니고, 난 피야. 저도 아 피예요? 어. 잠깐만 그렇게 되면은 연주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지금 시켜서 어? 연주가 못 먹는 <웃음> 상황을 연출하면은 내가 한번때 먹어. 안 먹어. 나 진짜 안 먹어. 에이. 아 먹지 오빠나 말... 먹고 싶은 거 먹어! 왜 내가 먹고 싶은 거 시켜? 누나가 먹고 싶은 게 우리가 먹고 싶은 거야? 어 그... 매니 말할 때마다 시켰는데? 바로바로? 바로. 어! 남이 <웃음> <아니>, 시어요 진짜로? <웃음> 어제는 계속 배민을 들어갔다 날라갔다 막 하더라고! 나도 바로, 바로 시켰는데? 우리가 먹고 먹고 싶은 걸로 시키는 게나아저 지금 진짜 배고파요 아, 진짜 너무 배고프긴 해! 우리가 다 배고파가지고 어. 먹어 그냥! 어!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냥 다 샀는데? 맛있게 먹어! 아 그, 그거 그 있잖아! 어. 먹방 보는 사람들 약간 대리만족을 한 대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먹어줄 텐가? 그럼 앞에서... 아니, 아니, 앞에서 먹지 말고 그냥 꺼져. <웃음> 어, 도끼 <독기> 품었다. <웃음> 네가 식탁에서 꺼지시던가요? 어어, 지지 않는다. 네가 먼저 여기 앉아있었어. 나너 태어나기 전부터이기다고 했었어? 와 유치하다 유치하다 빨리 <웃음> <야, 그냥 웃음> 먹어 그리고 또 미리 맛보는 것도 중요하잖아 다음 주에 또 시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응. 정보를 그래 또이 집이 맛이 없으면 또이 마치고, 이 마치고 아, 마치고 아, 마치고 아, 다른 집그 시킬 수도 있으니까 어, 사전 답사료로 생각하자아야그딱 비유가 음, 그게, 그게 그게, 그냥 저, 저, 저, 찰떡이네 그냥 그럼 음. 다음 주 금요일에 딱 정해놔야지 지금 모이는 게 좋다며 근데, 근데 지금 모였잖아 1년에! <웃음> <웃음> 그 지금 뭐였잖아? 지금 또 뭐였네 어 저기 또좀금몇명 있어 저기 아니 저기. 우리 수만 아, 뭐 얼마나 바쁜지도 모르는데. 시킨 거 거짓말이지? 아니 시켰어. 어. 왜? 주문 중, 중 취소해. 아니 이거 주중 중 취소가 안 돼? 4개 다 시켤래? 돼, 돼. 맛있겠다니까 이거. 안 돼. 왜안 돼? 돼? 전화해 전화해. 왜? 아니 왜 지금 시키냐고. 정성을, 정성을 담아 달라고 전화할까? 아니, 오늘 시팅데인데 정성 종료. <웃음> 아니 우산 안 치게 부탁드려요. 우산 아, 안 치게 부탁드려요. 맛있게 먹으면 영칼로리지만난 맛없게 먹을 거야. 아니, 아니 안 아니, 먹어, 안 아니, 먹어. 어, 먹는다고 상상하셨네요? 아니 맛있게 먹으면 영칼로리인데왜 아, 맛없게 먹어. 먹는데? 안 먹어, 안 먹어. 오든 말든 먹 알아서 드시고, 아니, 방에 들어가 근데 올때 되지 않았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좀 방에, 좀 방에 들어가서 드세요. 아, 한, 한 2, 30분 뒤에 볼걸아 진짜? 아 배고프긴 하다. 아 진짜 맛있겠다. 마라탕 진짜 맛있겠다. 씨. 진짜 아니 이... 메뉴 선정이 진짜, 아주 좋았어. 진짜 에이, 이기적이다 메... 메뉴 선정이 좋았어. 진짜 이기적이다. 어, 마라탕 찜닭. 배달아 먹을게요. 야, 방금 들어왔다가. 오, 어디가? 나오지 마. 다 정훈이 뭐해? 정어어디가나오아마고파 어. 예. 왜 무슨 냅둬?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아 예. 아 예. 아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아 예. 아 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연주야, 음, 저게 음, 뭐야? 룸지야. 어, 빨리 저기로 가봐. 니 얼굴. 아니, 룸지, 룸지, 룸지가 불에 타고 있는데? 어, 룸지, 어. 애래 아, 또, 또! 잘했어! <웃음> <웃음> 어, 화났다, 화났다. 아, <웃음> 아무힘다 무슨... 아, 나 배고파, 진짜. 뭐, 같이 먹으면 되잖아. 그래. 어이, 재군들 네? 그녀를 몰아내도록. 네. 괜찮아? 이거 수제법을 치워야 돼. 아나 진짜 배고. 나 진짜 배고. 아, <웃음> 뭐예요? 누나 수제법 같대 수제법 같다. 야, 룽지야. 룽지 아, 나 콜라 안 먹어, 너 콜라. 아, 내가 먹을 거 내가. <웃음> 누나 건 없어요. 아, 내, <웃음> 거, 내 <거밖에 웃음> 없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야, 뭐야? 어, 이거. 야. 아니, 뭐야. <웃음> 룸지도 룩씨, 지도 먹을까? 아니지, 아니지. 주인님이 뭐 먹지? 아, 씨발. 이거 언니 언니 아니? 음! 아, 언니 언니. 어 뭐야? 오와. 이거 어디 거예요? 야 미친 거 아니야? 아, 아니, 좀 식었다. 그래? 오, 야, 야. 야 연주야. 이응이네 이응. 연주의 이응. 어쩌라고. 뭐 아니 야 누나 누나 이기 봐봐요 패티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딱 한입만 뽑아 야. 야 치즈가 너한테 말 걸잖아 아, 진짜 대박 한입만 먹어 연주님 저좀 먹어주세요 하잖아 안 먹어! 너귀걸이서 이거 빠졌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연주야 귀걸이서 음, 이거, 이거 빠졌어 레전드 저기까지 먹 누나 이거 보여? <웃음> 아니 이게 <웃음> 보여? <웃음> 아니 진짜 레전드님 어아 했어 아아아 아, 아, 먹고 싶은 거야? 아아아 아. 아, 냄새 미친 아아 아, 냄새 났지 마 어저 제발, 제발. 음. 뭐. 음, 음. 아이 새끼 자 야채 다먹었는안안이뭐하놈죠아 안안뭐 흘리실 와 진짜 있어요아다 그래. 아! 아! 아! 아! 흘리잖아 아, 깨끗이 먹을 거면! <웃음> 뭐, 뭐, 어 먹을거면 어? 먹어? 그래 그래 그래. 제 먹어 해봐, 하니까 봐. 응, 임준아 자연스안먹는아 진짜? 왜안 먹어? 존나 맛있는 아이 존나 맛있는 아유진 어져 제발. 아왜안다아 이거 <웃음> <웃음> 안, 안 먹는다고. <웃음> <웃음> <웃음> 와 개씨. 먹을 거는 깨끗 먹어. 그냥 알아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What? <laughs> <laughs> <laughs> <laughs> 어? <웃음> 아나 한입만 먹으면 좋나? 와 이거 비닐도 맛있겠다 맛 맛있다 빨리 마라탕이야? 마라탕이야 와마라 냄새 해봐 씨. 잠깐 만 젓가락 와 진짜 맛있다 와향봐와 아, 어, 젓가락 하나만 넣어주면 안돼 진심 맛있겠다. 어, 아나 먹어봤니? 맛있냐? 진짜 하나만 먹어봐 이거 다이어트 식품이야 야채 있잖아. 이거 여기? 완전 야채인데? 응. 이거 완전 샐러드인데 그냥? 와... 와... 와 <웃음> <웃음> 국물은 먹어. 아, 쫀득쫀득해. 오, 야 h 주 r e Wow! w o 아 Wow! Wow! w o 점심엔... 수제버거. 수제버거. o w Wow! Wow! Wow! Wow! Wow! w 자 w 주 와 멋있겠다. 너무 야울리지 말자. 그래. 오 그래. 어, 야. 아 우리 아, 여기서 못고는데 누나 왜 여기 있어? 맛대갈이 없어. 맛대갈이 없어. 아야 이거 저 존나 맛이야 연준아아 <웃음> 진짜 막 스트레스 받다 먹는데. 뭐야? 음. 뭐야? 찜닭 뭐 어때? <웃음> 찜닭도 어. 찜닭도 시켰네. 어 찜닭? 맞다. 찜닭. 아. 근데 아. 네, 맛있다. 근데 이거 누구 돈으로 시킨 거야? 몰라. 나. 주나이 그냥. 왜 N 방이야 저연준아까지 껴가지고. 어. <웃음> 아 같이 시킨 건데 와와 풀피스만 봐도 맛있다 여기는 어형 응? 삼차 가시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화룡자 둘 중에 어디 문으로 들어갔을까 문 잠갔어 아 여기 마스터키 있잖아 여기 마스터키 마스터키지 아. 그때 그때 잠겨가지고 <웃음> 오케 여기 삼차 야 <웃음> 삼차입니다 실화야 넣어가지 마지 아 하지. 벌써 아빠. 벌써 받음네 오이것선생 뭐, 뭐, 뭐, 뭐, 너가 아, 야 돼. 내가 먹게. 먼 먹을까? 어, 먼저 먼저 자 내가 내가 먹게. 그래! 먹자. 오, 내가 먹는다. 오, 샌다 샌다 샌다 샌다 샌다 샌다 샌다 샌다 샌다 샌다. 아, 우선 내려놔. 우선 내려놓고 포장 풀고 생각하자. 아, 우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만두 씨. 어야 만두도 있어. 아니 뭐 찜닭에 만두를 넣이 집은 아그럴 만두하지. 없애 버려야 처럼 만두는. 와! 야, 유진아. 알 아. 아. 음. 너 <놀람이> 이거 진짜 개. 정도야. 너아해 봐. 너무, 해봐. 너무 맛있다. 음. 아니, 음. 맛있어. 자, 아, 너무 맛아어 자, 연주야아해 봐. 아. 음, 장에 있다고. 아, 아형 아, 아 음. 나. 응. 소리야? 아 있다. 이리 달달 지곤한 게야? 음. 음. 물아 아, 아. 나 있다, 언니. 아, 배 불러. 아, 배 불러. 아, 배 불러. 아, 이멸치야 나와. <웃음> 나 공만 괜찮 그래. 너무 하긴 하지. 그래. 식사는 저 식탁에서 해야지 또. 아니 이거 찐닭이 진짜 미치는데? 그래. 그지은청룡채 그, 그거라도 먹어. 아 어, 잠깐만. 뭐 맥주 땡기지 않나? 아 이거.. 어? 뭐야? 아아아 아, 다들 귀엽다. 음료진 대신 났서 지금. 나를 <웃음> 위해 이렇게 해주는 게 귀여워. 다들. 아 너무 어 나 안돼, 근데 배부른데 오랜만에. 이렇게 지금 나약 올리려고 노력하는 거 고마워 아니, 이제 이제 다 맞... 먹어 나 이제 배불러나안 먹을래 맏돼서 아나 배불러 맏돼서 안 먹을래 아맞 맛대가리 어 그니까 아이 이거 다음 주에 이거 시켜먹지 말자 이거 너무 맛있다 아이 존나 맛있는데 이거 아, 네. 필요 없어요 이거 <웃음> 대박인데 이거? 아. 왜 이런 거야? <웃음> 아니 따로 먹 던지 어 잠깐만 왜? 저기 디저트 있지 않아요? 어? 맞다, 형. 맞아, 맞아, 맞아. 맞다. 맞아, 맞아, 맞아. 디저트도 디저트 있어? 먹었어? <웃음> 먹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내, 내 빙수 왔 아, 빙수다. 형, <웃음> 형. 빙수 왔어. 빙수 왔어요. 아니, 이게... 어? <웃음> 어, 먹었어? 존나 맛있는 인절미인데? <웃음> 오오오 뭐, 뭐. 야인주임이야와왜 맛있겠다 진짜 어? 자 너네 연주 앞에서 너무 선 없는 거 아니니? 악마를 형이 끼웠어요 잘 자라 주워 오오오 러스먹어어 좋아 어? 어? 야. 야, 그래, 난 먹어. 뭐? 아니, 나는 너 먹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시켰는데 너한 입도 안먹나 속상해. 나나 이제 먹. 내가 먹는다고 해서 안 먹어 나 이제 안 먹는다 했지. 그래. 근데 왜 시켜? 다음 주 음, 금요일에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는데 너왜 사이 안 좋게 지금 시켜가지고 이 날이야. 내가 임신했어. 야, 포기했다, 포기했다. 형 포기했는데요? 이 아이 다이어트를 포기한 게 아니야. 천국을 넘어. 너는 천국에 온 거야. 먹게? <웃음> 와. 와, <웃음> 와, 와, 살찌는 거말힘들 아니, 우리 먹을만큼 먹었어. 진짜 형그 연주 다이어트를 위해서 10만 원을 쓴 거네요? 아. 응. 와,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내가 일주일 이리... 아껴놨다가 다음 주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행복하면 될 걸. 나 이렇게 부레 말라고 아, 10만 원이었으면? 한 주의 돈. <웃음> 아니야, 우리 오늘 먹어 보니까 다음 주에 이거 못 먹을 것 같아. <웃음> 아니 좀 물리긴 기 했죠? 저 뻔해, 거. 뻔해. 어, 이제 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 운동도 하고, 두 개만 네. 먹고. 음. 그래! 아, 맛 한거 먹고 맞아 내 아침부터 빠, 그래. 맞아. 맞아, 아, 아, 먹으면 붓기 빠져 빠 그래 이렇게 먹으면 돼 요렇게 아, 먹어 아. 요렇게 아. 먹어 어? 어? 어? 어? 어? 무슨 소리 들리세요? 살찌는 소리 들리는데? 어어어약비약 아, 아, 아. 아! 아. 병아리 삐기. 띠룩띠룩 정연주 꿀꿀꿀꿀 정연주 디뚱디뚱 정연주 여러분 제가 살 쪄도 <웃음> 여러분들 좋아해 주실 거죠? 네! 예예예예 진짜 맛있다, 진짜. 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거 만두요. 만두 진짜 맛있어. 개쩌롱. 여기서 만두 경험자가 나밖에 없는데 그게 맛있어. 만두 유기한험자 살찌는 데 최고야. 와우, 어 들리긴 한다, 진짜. 살찌는 소리가. 이 행복하다. 연주한번됐지 맞아. 나 연주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럼 이제 누나 식사하는데 신청한 신청한 집중해야 되니까 저희 갈까요, 이제? 그래, 가자. 그래, 가자. 뭐, 마지막에, 먹은 마지막에 먹은 사람이 시우기 마지막에 먹은 사람이 시우기 치우는 거 이거 해. 다 신경 쓰지 않을요 조금 맛있게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배고파. 아, 진짜 아, 배고파. 아, 맛있어? 근데 진짜 찜닭이 레전드인데? 너무 맛있는데? 맛있는 진짜 다음에 혼자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어야지. 장면이 그냥 미쳤어. 아, 이거 뜨거울 때 먹을 거야. 그냥 이친 이렇게 먹었거딱까 먹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맛있었겠다 뜨거울 때. 아 소자 먹어도 진짜 맛있었겠다. 아빠, 우리 이혼하자. 그래? 그래? 그래라고 했어? 그래? 너 하잖아. 하이그래 하이그래. <웃음> 저희 이혼합니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와우! 와우! 와